음 뭐야 우리 집에 이건 뭐야 음 뭐지 이건 음, 음? 뭐지 음? 음 뭐예요? 이런 건 우리 집에 없었는데 음 그러니까 음, 음. 엄마 아빠 일어나셨어요 음 어? 이건 작업대잖아 음 작업대? 작업대라면 여보가 나한테 작업꾼 거밖에 모르겠는데 오? 어? 에이 아빠 음. 작업대는 마인크래프트에서 아이템을 조합 야야야 그걸 몰라 어? 작업대 뭔가 이상한데 뭐가 또 다른 작업대를 만들 수 있어요 또 다른 작업대를 만들 수있다어 그러네 빅크래프트 테이블 있어 뭐야 이거 한번 만들어볼까 뭐냐 이거 이렇게 4개를 합치면은 빅크래프트 테이블이 나오는데 짜잔 오, 뭐야 이거, 오! 오! 어, 이거 뭐야 뭐? 어? 그럼 평소랑 다른 아이템을 제작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야 이거 어 여보! 뭐 왜? 저기서 누군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어디어디 어디! c k Jack, Jack, Jack, Jack, Jack, j a c 뭐 Jack, Jack, Jack, Jack, Jack, Jack, Jack, Jack, Jack, j 을 c k j 다 c 이 마크 세상을 클리어하고 나가자. 라 <웃음> 그럼 이만 착착착착착 착. 응? 오늘 우리 급경. 좀... 왜 왜? 그 밖에 저희 마을이었고 야생 꾼이에요. 어? 어? 어때? 나 같은 차가운 도시의 남자가 이런 야생이 있을 수 없어. <웃음> 여보, 어쩌죠? 어쩌긴 어째. 작업대에 있는 아이템만 몽땅 만들어서 여기 마크 세상을 깨고 나가자. 뿅! 자 일단 모두들! 일단 나무를 잔뜩 해볼까? 응! 음, 자국들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치! 나무를 잔뜩 해보자! 이 마크 세상에서 나가야 되니까! 잔뜩 잔뜩 해라! 잔뜩 잔뜩 해라! 아빠! 여기 돼지도 있어요! 요롤같이 생겨가고 죽어! 흙도 필요할 거 같으니까 흙도 캐야지! 어! 리아야! 흙이 어떻게 오는지 어? 알아? 두켜오는데요. <웃음> <웃음> 어? 유루야 웃겼지? 어? 엄마 웃긴데? <웃음> <웃음> 자 이제 만들어 볼까. 일단은 돼지고기가 필요한데 돼지고기 좀 주겠니? 아 물론이죠. 여기야. 돼지고기 여기다 이렇게 놓고 가운데 묘목을 넣으면 자이언트 피그가 생기는데 자 한번 나가볼까? 오. 오? 이게 도대체 뭐냐? 우와 뭐야, 뭐야 이거 뭔데? 우와! 우와, 우와. 우와 거대한 요르르네! 끔찍해! 어, 이거 설마 탈수 있네? 우와 탄다! 오? 탈 수도 있네. 어 근데 이걸 닮아서 빨리 죽여야지. <끝> <끝> <끝> 오! 오 뭔데? 구운 고기가 64개나 나왔어요. 이야 이거 먹어 먹어 먹어 먹어. 야, 구운 고기가, 고기가 나온다고? 씨발. <끝> 기 뭔가 안좋아요 <끝> <끝> 어쩔? 그리고 또뭐 만들 수 있지? 볼까? 어? 다이온트 흑? 이게 뭐지? 만들어 볼까? 어. 엄청 큰 흙이 나왔는데 흙을 아까 캐가지고 구할 수 있었는데 한번 여기다 놔볼게 어이 여기 집이 생겼는데? 오. 뭐지? 오. 뭐야? 이안에뭐 있는데? 뭐야? 흙검이 있어 흙검 흡! 어? 아! 이거 스터 어? 가족들이 흙이 되었어요 상황 끝뿅하하하 엔디 엔딩 인가 보내줘! <웃음> 어, 어! <웃음> 알려줘! 이겨 이번에는 자이언트 곡괭이를 만들 수있는 막대기 4개랑 이건 뭘까요? 한번 다 엄청 만들어서 써볼까? 좋았어, 얘들아. 내가 자이언트 이 곡괭이를 얻었다. 자, 여기 오. 하나씩 받으시오. 아! 하나씩 받으시오. 왜? 와우. 오. 한번 이걸로 땅을 파서 들어가볼까? 이거일 거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보자. 와우, 우와! 와우, 와우. 어? 지켜줘요. 와 엄청 깨지고 팍 파기 엄청 쉬운데? 오, 오. 돌이 팍팍 들어오니까 캐는 맛도 있네. <웃음> 자 이제 돌도 잔뜩 구했겠다. 좋아서 이번에 이걸 만들어보자. 그레이트 스톤 이거를 다 합치는 건가? 팝곡갱이 도끼 괭이를 넣고 아 아래다가 막대기하 넣었어 오케이 우와 이거 뭐야 우와 와우. 우와 이거 우와 활 기능도 되고 괭이 기능도 되고 도끼 기능도 되고 다 되는 건가 이거 완전 하이브리드네 그러니까 우리 그러면은 철하고 이런 거캐러어 들어가자 우와 뭐야 조심해 조심해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야, 여기 철이 있네? 오케이, 오케이. 야, 야,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너, 너철좀 먹어, 철좀 먹어. 이거 와서 철좀 먹어. 어? 응. 에? 좋은 걸왜철 주시지? <웃음> 철좀 들라고. 에이. 아. 아. 그래. 그철좀 들어. 가서, 어? 알겠어? 아, 요루루, 거기 요루루! <웃음> 아, 여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너 이거 철좀 먹고 철좀 들어라. 오빠도 내철 막아. 내 철은 주먹이! 아! <웃음> 야, 여기 다이아몬드 발견 어디 어 어디 야 제가 캘어아 한번 어볼 어디 개디개디개디개디 어디 개, 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이디 어디 자 우리 좀 강해진 것 같은데 또만들어뭐 있나 음. 이 거대한 또 제작자가 또 다른 게 있는데 오더큰 작업된 것 같아 어, 이거 한번 설치해보자 설치! 와우! 우와! 아, 너, 너무 커요 와왜 이렇게 커 이거? 보자 아. <웃음> 이건 또 뭐야? 자이언트 블레이즈? 야 이거를 만들어볼까? 어, 지옥부터 가야겠다 그치? 지옥 가요 로맘이랑 네더랭만 있으면 되겠구만 오케이. 지옥으로 가볼까? 응? 음? 지옥으로 가자. 오 어찌나. <목소리> 아 명은 이제 때리는데 마음 편하게. 아 누가 더 먼저? 대부도 무세요? 와 그냥 보이는 거다 부심. 야. 그러 광물의 네? 위치를 볼수 있는 아이템인 거 같은데? 오말은대로 엑스레이네. 김리야 내속 확인해볼게. 없어. 송통기였어 홀. 어떻게 해? 완전 신호 아이템 확실한데. 뿅 구독 뿅 좋아요 <뭐라> <뭐라> <뭐라> 안녕